원샷맨님 이거 맨날 드시.. 아, 저 빠삐용입니다. 빠삐용님! 네. 저 원샷맨이잖아요. 네. 저는 이거 맨날 맨날 먹거든요. 그래요? 네. 그래서, 그래서 원샷맨날 네. 할수 아, 있는 요아 근데 거고. 제가.. 아 요즘 원샷을 너무 자주 하면서 요즘 위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30일 동안 매일 양배추즙을 먹는 그런 브이로그를.. 제가 이제 영상을 한달 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원샷해 보겠습니다. 자. 아 <shrug> <shrug> <shrug> <shrug> <shrug> <shrug> Ah. ah. 아, <laughs> 아아 <웃음> 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sighs> <웃음> Wow. Wow. w wow. o 양배추즙 30일 챌린지 중 드디어 마지막 양배추즙이 남았어요. 그러면 원샷해 보겠습니다. 첫 <놀람> 아... 호... 제가 양배추즙을 30일 동안 원샷을 해봤는데요. 정말 몸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제 건강을 위해서 이 양배추즙을 권해준 박피오님께 감사합니다. 차!